아이고, 말도 말아, 말도 말아. <웃음> 뭘말한다말 <뭘. 웃음> 말도 말아. 바람 피어는 거, <웃음> 네? 말도 말아. 속속인 거? 늙어가지고 음, 이야기하게 찔리는 음. 모양이네. 아이고, 찔리가 아프다. <웃음> <웃음> <웃음> 그게 또왜 있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 형님한테 언제, 저, 저, 개인적으로 한번 옛날에 그, 그런 그, 바람 피우셨던 이야기를 좀, 한번좀 들어봐야 되겠어, 직접. 아 <웃음> 진짜 <웃음> 들어보면서 <들어봤어. 웃음> 아니 우리 우리 네. 그런, 그런 게 재미가 있대 그게 또그 이제 결혼했잖아 우리가 음, 음. 결혼해가지고 연애 얼마만에 결혼하 7년 만에 7년 올해도 <웃음> 했다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또 기다렸잖아 아지돌렸네요잘 났다 거꾸대 가라서 아유 10월 11월 1 0아1고월 11월 아1 싫어 아월1 1나 11월 11월 고1월 11월 11월 다 아이고, 우리 노비야는 불상타와. 자연 군대가 똘따나 기다리지. 어제 그런 여자가 어딨노? 그놈, 그놈이 지가 잡놈이거든. 형님은, 형님은 그러면 기다리기를 기다렸어요? 아니면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기를 바랐, 바렸어요? 아이고이 사람은 얼마나 고마 그런 고마운 사람이 어딨노? 아이고, 뭉개. 그서 현지를요. 현지를 갖다가 막. 신아한테 보내놔 아, 그래. 나 있겠네 아, 아. 편지를 하면 은 거꾸로 어, 돌아는 거야 잘 먹었네 어. 어? 다른 가 신아한테 보내놔 있겠네 뭐 이렇게 뭐어버렸어아이구야 큰일났다 이제 그래가지고 저저저 이제 하원은 내가 찾아갔어 그래. 아시나 음. 진짜 회사 댕기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우리 조 같은 알라르고 내가 또 찾아가 내가 마누라라고 하고 음. <웃음> 한번 찾아가가 그간 어. 적도 있고 그걸 그게 왜그래게 됐나면은 음. 그것도 펜파에 군대서 이제 좀 물려 하니까 펜파가 않아 펜파에 뭐쩔 베나랑 도로면은 막 주소 대 요즘에 사람은 그래. 폰인 그래. 폰 번호나 있지만 그때 그래. 주소가 그래. 최고 그래 그래 주소 따가지고 백개 보내봤자 어. 한 통도 안와그래도또 어. 때다가 하나들 가네 그걸 자랑을 했. 형수한테 자랑을 했는게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음. 이 형수가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뿔르 가가지고 다 일로 발친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아이고 휴가 와가지고도 내애 자기 집에 갔는 칠리에나 사귀니까 어른들도 다 저거하고 뭐 편하게 왔다 갔다 할까 <웃음> 이가 음. 가 가지고 왔다고 가가 기다리는데 기나가지만은 <웃음> 안 오는 거라 그때 음. 토영금지 있었어요. 음. 토영금지가 지내도 안 오는 거라. 근데 음. 계속 어디 가시나 그한테 갔다 오고 이래서. 그래가고 토영금지 뒷리는 시간은 지나지 뒷골목으로 이러이러또 피해가 오. 찾아서 찾아서 찾아오는찾아데 얼마나. 그, 어? 그, 참, 그때 말로, 시급 식겁 못다. 시급이지 <웃음> 요즘은 시급은 급다, 어. 이라하대 그래가지고, <웃음> 저, 이제, 대구서, 그, 장사를 하는데, 하면는요 가방을 사가지고, 돈 가지고, 나가보고 없는기라, 안아, 집에 안아. 그래가지고, 내가 오만테차려다기고 오만대 차려다니 아, 돈가방을 가지고 나가셨는데 어, 안온다? 돈을 한 2백만원 들고 나가보고 없어 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절에를 갔다가그포교단에를 열심히 댕겼어 그래 그 스님한테 저저 저, 저, 이야기를 했지만 걱정 말고 그 기다리면 온다고 이카미선 그래가지고 내보고 그, 어, 식당을 그, 그, 하니까. 그선님 진짜, 진짜, 그, 도성이네. 음, 음, 지집 나두고 어디 가겠는지 그, 가마. 그래. <웃음> 아, 걱정하지 아, 말고, 어. 기다리면 온다. 근데, 보살님은 식당을 할기네스사님 밥을 안 해드리기네. 그, 정이 덜 들어가서 그렇다, 가면서. 밥을, 이제는 오마, 하루, 아침 한때만이라도 해드리라, 가는기라. 그래가 예약 스님 씩인데하 아기심도 오그릇만 해주 있어 이겟어 그러니까 이네 엄마 찬물 한 그릇 떠놓고 부처님한테 하듯이 절 삼배를 할수 있나 카데 예할수있심덕했어 그랬는데 어 천지 부탁이 나는는데 어느 지인이그 절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왔대 그래가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 이때 그래가 만나가지고 그, 이제, 막, 그, 일러줬다고, 그, 아줌마 보고 생 난리를 지기 서 그래가, 가는데 내가 쫄쫄쫄쫄 따라갔어, 갈 길. 어디 가노, 가면. 저 서대구 터미널로 가는 길. 터미널 다방에 떠가가 앉아시기네 아, 모르게 미행을 하셨네. 아니, 같이, 인자. 아, 같안 놓치려고, 인자. 네. 아, 같이. 쫄쫄쫄 따라갔지. 네. 그래가, 터미널 다방에 떠 가는 길. 그걸, 그앉아시기네 아, 선님이, 그 선님이 쑥들어오는 거라. 음. 선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 그, 대학, 대학 원에댕기시서어 응. 지금 아주 큰 스님 대가 지금 범사계셔오 작년 설에도 세배 갔다 왔는데. 그래가, 쑥 떨어지디. 끔찍 놀리는 기라 같이 있으긴네 그래. 아이고, 뛰 나가디만, 그래. 만내로 가고만 가면. 양 만내시 되에다 가면서. 고만 집으로 가세요. 이 카드라고. 알고 보이긴 해. 내가 어디 앉아 한 건데, 저거 해줄 테니까. 그거가 한달있어라 한 <목> <웃음> 스님한테, 아, 스님한테 스님은 빨리 여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스님은 나를 암자이라서 좀 취향하고라며 한다고. 아이고 그래 가지고 왜냐 너무나 그 집착이 다 그렇더라. 응. 그래 가지고 응. 이제 진짜 갈 집착이 너무 강하니까 응. 응. 그래 이제 집착 강학으로 하는 것도 상대성이라. 음. 그래, 학으로 하이안 그러나. 첫날 만나면 가신하고 따로 뛰어. 이, 이, 이. 왜? 가신하고붙여도되니 그래가지고, 이제, 저 저, 저, 저, 집에 와서, 와가지고, 진짜로. 동그라마 상에 사발에 물한 그릇 떠놓고, 절, 우리 아들 그거, 우리 찬우 딛고, 찬우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아빠한테 절하자 하면서, 세번 절하고, 그때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 나가, 밥, 뚝배기에 밥한 그릇 만딱 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갖다 바치듯이 한무로세우고 이래가, 저, 밥 잡수 있어. 가면 뚜껑 닫듯이, 지만 막, 양반체리가 앉아가지고, 음 같이 먹지, 이 가거든. 나하하하! 잡수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잡수고 나가지나 마 있어. 하하하 속으로, 아이. 그래가지고, 3일 하, 하고 나서 4일째는 일 날끼네. 붙든 때, 왜 하긴. 됐다, 고마워라 카드.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안타깝게. 아, 됐다, 고마워라 카드. 좀쉬면 아줌마들이 일어나가 밥을 하잖아. 음. 그런 느낌, 이제, 고마워라 카드.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이, 있고, 그래,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전국으로 다니는 직업이잖아. 서울가가 있을 때 어떤 피디를 만났어요. 아침마당 피디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 아침마당에 한번 나오라고 하는 거라. 그때 2,320대야. 음. 그래가지고, 아침마당에 나오라고 해가 무슨 요일날 나오라고 해서, 둘이 나오라고 하더라. 가자, 가이겠네 저, 저, 할말씀 해보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가 나는 노래 안 시키면 안 간다 하는 거야. 음, 그래 그럴 때는 그 이제, 노래 시키줄게, 카대야그래가 노래 한번 시키주기로 하고, 둘이 아침마당에 나갔어. 나갔는데, 제일 처음에 그 좋아했던 가시나일 때 내보고 헤어지라고 하는 거. 음. 그 가시나도 보 아침마당을 해보잖아. 그 가시나가 봤는갑대. 음. 보고는. 야, 또 그걸 봤네. 어, 어, 어. 응? 보고는, 응. 저, 우리 남동생한테, 저, 지동생하고 친구니까 이제 왔다 갔다. 너희 그 자영 전화번호 좀 같이, 이제, 이제 핸드폰이 있잖아. 같이도, 같이 줬는기라. 전화가 왔더라니 왔다 쓰러도 안 해. 음. 이제 요새서 이야기하지. 음. 그래가. 전화가 이 카드랑. 그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화... 그 여자한테서 전화번호. 보는... 그래도 전화 전화 왔더래 음. 와가지고. 음. 이제 데스이. 이제 데스에 이제 원플러스에이자 데스이 카드란다고 하 원플러스랑 같이 한번 자야지 원플스 <웃음> <웃음> 텔레비에 나오는 하그그그 그, 그, 그 텔레비에 한번 봤다고데 나더라고 <웃음> 텔레비에서라도 얼마나 보고 싶었어마 텔레비에서라도 이제 한번 다시 대세에 원플러스 이 카드라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저 저, 내가 비서산에 저그그저저 철쭉 축제 창고 축제 가자, 가미선 저 대구 비서산창령에그 응. 예. 유채꽃 축제도 하고, 예. 그것도 보고 그 가서 축제하는데 보자. 이카기네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이름을 부리면서 그래, 배가 아무개가 저 어떻게 늙어갔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케. 그리 그래. 한번 보지 뭐내 보글 해줄 까야 이케. 복을 해달라 하네. 음. 그래, 그니까, 복을 해줄게. <웃음> 그래가지고, 내 동생한테 전화해가, 지 동생한테 전화해가, 어째, 우째 어째가 전화번호를 아가 전화를 하겠네. 지가 식당을, 허름한 식당을 쫙 해놔야 돼. 버진매를 그래,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전화번호를 알았는 것도, 저 동생들끼리, 요 막내 동생하고, 지 동생하고, 친구가 아니야. 음. 초등학교 때 친구랑 음. 하더라. 그래, 나누니까. 자, 자, 자, 자. 그 친구 집 놀러 가니까, 음. 이 여자가 다 붙여가지고 전화번호를 땄는 거야. 너 음. 자연 전화번호 대라 이래가지고. 음. 음. 음. 어, 그래가지고, 내한테 전화 왔더라 말도 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웃음> 그래. <웃음> 그 말고도 없다. 얘기할 사람이 <웃음> 어떻가할 있어. <있을까?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 가더라구요. 이제 늦게 해서 그 가면서 어떻게 늙어가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보고를 어, 뭐해 줄게 카면 내가 이리저리 전화 해가지고 전화를 할게. 봤대? 그래 그래 내다 안 먹게 하다 칼대. 아이고 니가 어쩐 일고 이카대. 그래 보고 싶어서 니한번 보러 가면 되나 칼대. 아이고 와도 되지. 올 때는 전화하고 온네. 언제 올래. 전화 꼭 하고 온나. 이 개사.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래이게 그래가지고 아니 너 집에서 밥안 먹어도 된다. 내가 우리가 사줄게. 그래가지고, 그,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칼기네 그래, 이제, 뭐, 내일 모레 간다, 이칼기네몇 시쯤 올래, 이렇게. 그고 그래, 그거 갔다 그거 갔다가, 한두시안 되겠나, 이칼기네 어,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서빠감 죽어! 그래, 네온채원아 이렇게. 내 어, 같이, 우리 아시아하고 같이 갈 거다, 이칼기네 아, 알았다! 그, 좋아 죽더라, 고 그래가지고, 갔네. 갈끼 아이고, 세상에. 이제, 여대 이어 왔다. 어대쯤이고, 가면 전화를 할기네 어메, 아, 벌써 왔나? 카디. 아이고, 밥안채야 되겠다. 이 가는 소리가 느끼는 기라. 그래가지고, 찌랄 <웃음> 뼈는 슬프대. 그래가지고. 밥은 금방 뭐, 암정파소트 해가지고, 밥을 주는데. 뭐 위에 주노? 하면, 된장찌개는 해, 해놨더라고 된장찌개에다가, 저, 묵은김치, 찌끼리기. 그것도 새로 하나 써도 안 하고, 찌끼리기, 묵은김치에다가, 저, 지사 지내고 남았는 찌끼리기 나물, 콩나물하고, 도라지 나물하고, 두 가지 찌저하 이래가지고. <웃음> 밥도요, 아, 아. 밥도 큰 그릇에 한 군데 떡 퍼가, 주게떡 찔러가, 빈 그릇 한 개씩 주는 거야. 그래가고비무라고어디서얻으든지 저러서, 그가. 저러서비먹으라고 어, 그, 그래, 그가 시장가에거든. 그래, 내가. 저, 저, 저, 어디서얻으든지 또, 그래, 주는 거안물 수는 없고, 한 그릇에 둘이 같이 물시더라면, 쪼매나가지고 밥 쪼매나라, 이래. 그래. 한두 숟갈씩 먹고 말았어, 말았어 고향 오빠가, 우리 오빠 친구가 그한명 와있대. 그뭐뭐뭐 뭐, 뭐, 무슨 뭐 공공근로자 십자이라 가면서 할 일이 없이 그 와가 말라 온데그래까 아이고 만나고 그래가 젊음에갈게 둘이 끌어안고 그장막에 있었대 멀리 자란 것 하나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그래가 그 오빠가 또반가워야돼 그래 그 오빠가 있어가 집마다 아, 안올거좀앉았다가 왔어 그래가 예, 아이고 밥도 어찌저려 주는 거이못 먹는다 못 먹는다. 저거, 저거, 저거, 하도 저거 써붙이면 한 개도 안되네그얘기는 내가 한, 내가 또, 좀, 좀할 얘기가 있어. 나는, 살일 전부터 밥 먹지 말고 오라 하길래, 네. 50년 만에, 이제 보니까, 친구잖아. 항상 멋지게 즐려놓겠다 어, 어, 생각하시네. 어, 나는 또 신밥이라도 한끼 해줄란 갑이다. 이렇게 기대를 갖, 들고 갔지. 네. 50년 만에 보니까. 밥 먹지 말고 오락하면 그렇게 되안하겠나그래더니 음. 그것도 내 원래 나는 찾고 말잖아. 제 사진에서요, 내일 거다. 이렇 <웃음> 아래 지내서 유라대박 나는. 그 아래 지내고 남은 그, 그, 어. 그 먹다 어. 남은 게고. 어. 그거가 고 시상가인데, 거들어라도 그게... 한동가리안 꼽아놓고. 막 그런 사이가 아니라가 하더라도, <웃음> 50년 만에 본 친구 밥상이 그래. 그, 아, 하나, 지금도, 지금도 은기난들. 그래, 가, 그래, 가. 만정 떨어진다. 그래, 가, 만정이 떨어져가지고. 그래, 저, 저, 저, 이제, 이제 왔다. 그래, 된장은 맛있더라고 된장은 맛있네, 갈키는 된장, 뭐, 밀주 뜬 거리 세 개에다가 소금 얼마여, 아유, 나 그릇 같이 주면 난 된장은 안 담는다. 이카이긴 된장 한 그릇 줄까이거든, 좀더 봐라. 그니까, 러 된장 에만큼 주네 그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왔다. 오미성 내가, 아이고, 더러워라. 저, 어디까지 갔노? 그거 하고, 했나? 이카이긴 <웃음> <웃음> 했든, 해기는 뭘 해. 썼던 것도 죽겠다. 이카이긴 <웃음> <웃음> 야, 이제, 알고 지나고 보니까, 어? 그게 전에 얼굴에 이런 뭐좀 이런 이런 온포 온포 관계 좀 있었는데 아, 아, 곰보라. 그걸, 살짝 건보라 그걸 요즘 좀 이런 성형을 했는가봐 살짝 좀 깎았더라 그거 사랑하려고 그래 그거 사랑하는 게강건이었더라고 <웃음> <웃음> 옛날에 우리 우리 고모도 건보했었어요 고모. 옛날에는 건보가 많이 네, 옛날에는 곰보가 아니 이거는 뭐 많아. 그렇지 박박 건보 안에 살짝 걸었었는데 네, 살짝 건보 그거 이제 사랑하려고, 막, 네. 속셈은 거기 있었더라고, 딱 보니까. 음식은 뒷전이고, 밥한끼 따뜻하게 먹가지고 뭐, 이래, 여도 친구, 뭐, 다 친구 아닌가. 그 친구까지. 아이고, 그래. 내한테는 무슨 관심이 있겠노? 아이고, 자기한테 관심이 있지. 네. 안 그래도, 그렇어요 그렇게 지 텔레비로라도 봤으니까. 네. 아, 그렇게지진 돼서 욕하는데, 아, 그래. 그래. 직접 얼면한번 보고 싶었겠노? 아, 그, 음. 그래, 그래도, 이, 저, 누가 하, 하는 말에, 첫 사랑은 그냥 마음에 두고 말을 안 해. <웃음> <웃음> 봄아, 봄아, 실망이라 <심항이라> 안 되지. <웃음> 아 이거만 마 만만 짓더니.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에 <웃음> <적에> 그렇게 <웃음> 내가 좋아하던 그가시나가 그 하나 있었거든요. 어. 걔는 전주고 다녔었고, <웃음> 전주공고 <홍구> 다녔었는데 <웃음> 그가시나가 그 진짜 그, 그, 그 매력적으로 생겼고 <웃음> 어, 어, 노래도 잘해요. 저, 어. <웃음> 노래도 그 옛날에 그 패티김의, 그, 그, 노래 중에서, 아유. 장미와 가시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주 뭐, 깊이, 깊이, 깊이 있는 노래요 그런 바걸 보였는데, 수중급이네. 빠빠이아빠빠이야빠 그, 음. 그 노래도 그, 음, 음. 그, 그 뒤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노래도 부를 줄 알고, 음. 진짜 그 매력 있는, 그, 음, 네. 저 가시나였는데, 저거 오빠가 있고, 저거 아버지가 또 경찰이래요. 근데, 한 번은 그 고등학교 그 졸업할, 네. 졸업할 때쯤, 아, 이제 내 졸업하면은, 네. 이제 저, 이제 그이 단체에서도 내가 빠져나갈 건데, 언제 보겠노 싶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걔네 집을 찾아갔어요. 오. 찾아갔었는데, 거기 그, 뭐 이제 배를,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 해가지고서는 오. 누를까 말까 하다가 막 용기를 내서 한번 눌렀는데, 음. 그 가시나가 음. 나오는데, 음. 나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놀라, 놀래, 놀래더니만은 그 저기 저 지금 저기 저 오빠도 있고 아버지도 응, 있고 응, 해가지고 서 응, 응, 응. 저 그리고 지금 저그 지가 지금 밥 부탁하면서 문을 응. 탁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응. 그래서 내가 그날 그뭐 얼마나 그 저기 저그 실망을 하고 그때 돌아왔었는데 어, 어, 상처받았 네네 돌아왔었는데. <웃음> 나중에 예.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여자가, 예. 이제, 뭐 예. 저는 그때 부산으로 이제 바로 넘어왔잖아요, 이제. 그문 닫을 예. 때거기 끝이다. 예.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었는데, 이 가시다가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뭐 대학교 나와서 예. 결혼해가지고 잘 산다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이고, 뭐잘살면 됐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 여자가, 음. 그 뭐, 백혈병으로 죽었어. 아 애를, 애를, 애를 둘인가 놔놓고, 그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한다 하더라고. 그때 우리 그, 그 고등학교 어, 그 동기들이 어. 첫 모임을 거기서 하던 때였었어요. 어, 어. 그래서 아, 이제 첫첫 네. 첫 모임을 한다 해가지고 가니까 음. 그최 그 아무개가 음. 지금 오늘 내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그 당시에 그 같은 동기인데 어. 같이 병문안이라도 한번 가자 내가 그랬더니 어, 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 어그 네가 개를 좋아한 줄은 우리들도 알고 있는데 네. 그냥 그 좋은 그 기억으로 네. 그냥 그렇게 기억으로 그렇게 묻어두라, 묻어두어라. 아. 그게 낫다. 네. 지금 가서 보아봤자 그래, 실망. 실망한다. 그래. 그래 가지고 네. 네. 저도 그 예, 네. 그 아, 얼굴 잘했어. 한번 보는 네. 거를 그냥 네. 접고. 마음속으로만 네. 네. 지금도 그 당시에 내가 이랬었지. 예. 네. 네. 네. 그, 그래서 그 그리운 얼굴들은 네. 그냥 가슴에 물든. 그래 그게 나요 첫사랑은 네. 실실여기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은 네. 네. 그냥 그 당시의 그 네. 상황을 추억으로만 이렇게 가슴에 담아두는 게 그게 좋다는 거고 저도 아우. 실감하고 있어. 그그 그, 그것도 그래. 그래. 네. 가시나 그것도 그래. 네. 그래. 뭐 아마 옛날 기억만 가지고 계시면좀 그래, 그래 그래 그랬으면은 아이고,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어라. 그래 아이고 세상에 오라 말아 라 보자 밥상 꼬라지 그래 체려주려고 <웃음> 그래 오라 그래 그래. 했는가 밥상 꽁대기 그거 저 실망스럽게 체려주고 나니까는 얼마나 <웃음> 그래. 어떻게 또 실망해요 <웃음> 그래. 서로 에이. 아이고 할 말은 태산 같지만 은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